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데서 몰라. 몰라요? 알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트 게임입니다. This time I will tell my grandfather I've become a Muslim. So, how will he react? I'm so curious. Yeah, I cannot sure. Then let's check together. Let's go. <웃음> 어, 저번에 영상 같이 찍었었잖아요. 제가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웃음> <안> 읽어봤어요 <웃음> <웃음> 그때는 개종을 하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개종을 했거든요 이 사람으로 혹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음.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음. 종교도 일체해야 된다는 건 수긍이 안가 왜냐하면 오. 각자 개성이 있고 또 각자 발전해 나가는데 자기 삶을 오. 그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강요하거나 나를 따르라 식은 한미적인 않다고 생각한다고. 아, 어, 그 제가 개종한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네요. 반대는 안 해지. <웃음> 혹시 지금은 뭐 따로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모르. 근데 아까 아셨던데 그저 어제 또 돼지고기 못뭐 먹는 거아시던데요그 <웃음> 정신 차려야지. 네. 내 손자인데. <웃음> 그러니까 그 배려를 해주는 거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먹을 네. 먹을 빠 있는데 돼지고기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네. <웃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종교는 개인의 선택. 그렇지. 가족이 뭐 강요하거나 이럴 수 없는. 작전도 아니고 <웃음> 그렇잖아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하고 앞으로 간는라고 앞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 그렇죠. 자기 그 인생을 개발하려 가는 거지. 개발이지. 음. 저는 진짜 이거 종교 믿고 나서 뭐 마음감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뭘 하더라도 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이 있고 음. 자신감 생기는 거지 할머니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데서 몰라 몰라요? 몰라요? <웃음> 너는 어떻게 해서 어 유아 영세를 받아가지고 내 네. 이슬람 교회를 갔냐 아... 그게 좀 궁금해 음악을 했었잖아요 응. 음악하고 하다가 이제 콘서트를 인도네시아를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다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을 보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아 되게 어 메시지도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저랑 생각했던 거랑도 너무 잘 맞고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된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천주교랑 같은 하나님이고 일단 조리나 이런거 에서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저한테는 되게 잘맞더라고요 맞으면 되는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 내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게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좀 좋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은 사람인 건지를 딱 알려주니까 나쁜 짓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뭐 남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 존중해주고 좋은 선행 많이 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같아 그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Yes, that's t Yes, okay, so as I expect, my grandfather is so smart and have open-minded, so he answered me very positively. I have really really good grandfather and grandmother. I'm so proud of them. Uh, oh, and I also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guys because uh, last time the video with my grandfather, uh, he got a really a lot of positive comments from you guys, so he was really happy about this, so thank you so much. Okay. Then today I'm done.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s'alma. 감사합니다. 안녕. 할머니도 이거 한번만 이제 그 안녕 안녕 이렇게 하나 두세 안녕. 감사합니다. 나는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